또한 ISTJ의 프라이빗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사전작업이 됩니다. 주로 썸 단계일 때 말을 편하게 하는 절차를 밟으면 좋고 늦어도 연애 초반까지 진행해두면 좋습니다. ISTJ도 사람이다 보니 첫 소개팅 자리에서 마음에 들면 감정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 답지 않게 감정 절제를 못하고 상대에게 들이댑니다. ISTJ를 처음 본 상대방은 초면에 플러팅을 받으니 조금 부담스러워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ISTJ는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ISTJ의 전형적인 생활 패턴일 뿐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외하는 모습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 상대가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무례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직접 요청하면 됩니다. ISTJ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행동 변화를 요청하면 처음엔 부담스러워해도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ISTJ에게 플러팅을 할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ISTJ에게 은근슬쩍 접근하는 플러팅은 오히려 경계심만 키울 수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선 ISTJ의 반응을 살피려고 눈치 보는 것일 수 있지만 서로 어느정도 친분이 쌓이고 호감인 것 같다 싶으면 돌짚고 플러팅을 날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급발진 고백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플러팅이다 싶은 말, 행동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 저녁에 단 둘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은 플러팅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미리 영화 예매권 두 장을 구매한 후 ISTJ에게 표가 생겼다고 플러팅을 합니다. 그렇게 무료로 영화를 보게 된 ISTJ는 기브앤테이크가 발동되어 영화 시청 후 식사를 대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주말 저녁에 영화와 식사를 동시에 한 상대라면 ISTJ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플러팅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ISTJ는 F 유형의 감정적 맞장구를 100%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ISTJ가 시험 준비하느라 바빠서 병원을 제때 못 갔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아프겠다 공부할게 넌 많지 라고 하면 ISTJ는 말 그대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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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물질적으로 이티제가 좋아하는 음료, 음식을 챙겨주세요. 잠시나마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마라탕, 민트초코 등 취향저격 선물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이티제의 취향을 파악해두면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정서적으로는 썸 단계에선 이티제에게 휴식시간을 주세요. 썸 단계에서 연인처럼 행동했다간 역효과 날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배려한다고 생각합시다. 연인 단계에선 이티제에게 어깨를 빌려주세요 이티제 기준 연인은 최소한 믿고 기댈 수 있는 존재이므로 고민 사연이 있으면 들어주고 무릎 베개를 할수 있다면 해주세요 특히 이땐 이티제 뚝딱이 로봇이 애기처럼 보여서 행복사할 수 있으니 심쿵 면역을 해놓길 바랍니다 ISTJ와 연애할 때 오해가 쌓여 말싸움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화해했어도 한동안 ISTJ가 차갑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화해했어도 ISTJ 속에 남아 있는 감정들이 다 치유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해결 의지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STJ는 말싸움 후 상대의 개선 의지가 없다면 최악의 경우 손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서운하고 미워도 상대의 개선 의지가 보인다면 꾹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는 ISTJ 가 꽁한 상태일 때 일부러 달라진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잦은 지각으로 인해 ISTJ와 말싸움을 했다면 ISTJ의 기분을 풀기 위해 지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ISTJ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손절하게 됩니다. 사회화가 덜된 ISTJ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ISTJ는 연애와 결혼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ISTJ가 이성을 바라보는 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i s t j 는 일단 자신이 마음에 들어야 상대와 교제합니다. 그러다 보니 i s t j 가 연애를 밥 먹듯이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i s t j 가 힘겹게 고른 연애 상대에 대해 소중히 여기면서 자연스럽게 연애에서 결혼까지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그만큼 상대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는 i s t j 가 연애할 때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것은 상대에게 푹 빠졌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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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랑해를 말하지 않는다고 i s g 의 가정 환경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속이 꽉 담긴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뽐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애정 표현을 잘하는 i s g 가 있다면 그툭딱이에게 너는 매우 특별한 유형이라고 칭찬해 주세요. 그럼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면 더 잘해줄 것입니다. 오늘 Jiyang san yul tong ha istj wa yu i hon in s h <laughs> i n g o ha shi b i l n 1 h a d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 i e d ha shi mayan. Secret yiang san. Bon in doong fan yiang san. Vlog, ASMR doong. Total n e g a j i benefit yul nu liul su it subnada. Uchuk san dan c a r d lul c l i k ha g e b d ha ju se yor.